그 훈수 하신 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? 어... 제칼피 닦는 데 썼는데요 노래랑 여친 빼고다 가졌다? 아무튼... <웃음> 영상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많긴 한데 불의 찬탈자 엔딩만 보면 되니까 내거 부캐가... 아, 오늘은 그, 그거 할까? 그거? 어차피 캐릭터도 회차도 낫겠다 사실 뭐 거짓말은 안 했다 4회차, 불의 찬탈자 도전이라고 한번 쳐볼까? 방제에다가난 유비라고 안 했어! <웃음> 난 유비라고 얘기 안 했어! 3주차구나! 좋았어! 그러면은 3주차... 이게 무슨 <웃음> 냄새지? 오늘 3주차 시작을 해볼게요! 와, 다크소울 너무 재밌다! 여기서 꽤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? 와, 정말 재밌다! 아 뭔가 좀 고수 냄새 느낌 나면은 그냥 잘한다고 퉁치자 그냥 바뀌었어 이름바아 HUD 켜야죠 아나 꺼져 있었게 이게 아닌데 <웃음> 꺼져 있었는데 몰랐어 근데 이거 UI 나오는 거왜 이렇게 낯설냐 왜 이게 낯설지 평소대로 하자 편안하다 이제 평소들해아아 아, 패딩 못하겠네 아 겨우 되네 패딩 <웃음> 와이 사람들 진짜 진심으로 어떻게든 사람 하나 낚으려고 하네 이럴 때만큼은 진짜 일심동체네 진짜 어떻게든 사람 하나 낚으려고 볼드 1트만에 잡기 어떻게 볼드를 1트만에 잡죠? 모이를 들어가면와 <웃음> 근데 느낌 되게 새롭다 회차 작은 걸로 하니까 아니 이 사람들 하드 내 방송에는 혼수 같은 자체를 못 보니까 이, 진짜 이때다 싶어서 혼수 주는 거 같네 야 혼수 들 거면 포인트 써이 자식들아 말이 너무 많군 어흥 음. <웃음> 분명히 레벨 낮은거올텐데 이거 어떻게 진입했지? 안되겠다 이거 오프라인으로 해놔야겠다 이제 아나 징글징글하다 진짜 국회에 있다는거 자체가 되게 징글징글해 아 요비라서 힘겨우신가 보네요 아 아직까지도 연기하는거야? 대체 내 방송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있긴했나각보가 진짜 나까볼까아 근데 잘 안되던데 나는 3회차라고 해야되나? 그러면 3주차를 그렇게 알아들으시는구나 그건 몰랐네 보통 유비분들은 뭐라고 적어? 그러면 3회차라고 그러나? 아 그래요? 보통 회차라 적어? 아난 모르니까 <웃음> 아난 이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차라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좀 사람마다 좀 틀린가봐요 음. 근데 이거 미션 뭐야? 뭔 아무보스나 짝수.. 짝수번 공격해서 클리어 짝수번? 짝으로 잡으라고? 아, 근데 왜 홀짝이야? 뭐지 <웃음> 아니 이 사람 진짜 내가 말했지 강원랜드 앞에 사람이 왜못 떠나는 이유가 있다고. 하나, 둘. 아 세야겠다 진짜. 아 죽었어. 보스 너무 어렵네요. 제가 아직 3 회차라서. 하나, 둘. 아 어! <웃음> 잠깐만 이거 멘션을 해야 되나? 패링하면 돼, 패링하면 돼. 패링은 이론상 두 번이잖아요. 이론상 두 번이야. 하나. 둘어데미진 들어가잖아요. 두번 맞잖아 <웃음> 그러면 아, 내가 봐야 할 있어 <웃음> 두번 맞잖아. 데미진 들어가잖아 좋아좋아. <웃음> 좋아. 이 맛이지 아저 3회차 맞습니다 예이 고약한 냄새는 스택이요 봐봐 레벨 봐봐 레벨 135잖아요 유비 맞잖아 너무 효율적 진실의 방으로 아스택 찍는 게 너무 효율적이라고? 아 이게 고수님들이 좀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저렇게 찍어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듣고 찍었죠 이게 아무래도 다크 소울 같은 어려운 게임 같은 경우는 훈수가 되게 심하거든요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훈수 하나하다가 저의 피와 살이 되는 그런 훈수니까 좀 경건하게 받아들였죠 그 훈수 하신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어제칼피 닦는 데 썼는데 요내 말을 듣지 않았어 조선 전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왜 거짓말 안했어 와 커크다 커크다 커크 오 하이 마크 와 커크다 커크 어아 그러게 내가 방송한 지가 별로 안 돼가지고 미션 미션을, <웃음> 미션을 못보았네요 <웃음> 이건 진짜 웃겼다 얘가 내가 말해도 웃겼다 좀 이제 좀 나도 헷갈려 몇몇 사람들 진짜 입을 맞추는 건 진짜 모르는 거야? 글쎄요 새로운 아이디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 새로운 아이디가 보이긴 하는데 진짜 모르는 거야 맞추는 거야 나도 좀 걱정되는데 이제? 아 근데 뭔가 속이는 기분이라서 근데 사실 속이는 건 아닙니다 강제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니까 거짓말은 전혀 없다 아 유비용래 그만하자고? 아난 재밌는데? 이거 좀 하다보니까 좀 재밌는데? 나쁜 생각 멈추기? 1 시간까지 버티면 되는 거죠. 야 이거 내가 받았던 미션 들 중에 제일 어려운데 인성이 박살나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어찌 보면은 엘딩링 출시되면은 방송날 아니어도 키실 생각이 든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. 저는 정해진 날짜만 방,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정해진 날짜에만 기다려 주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시청자분을 들 위해서라도 항상 방송 날짜에 맞춰서 방송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아 엘든링 출시가 토요일이라고? 그럼 나는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돼 엘든링 하지 말고 미치겠네. 아, 아 아니야. 어차차 어, 참을 수 있어. 음난 음, 참을 수 있어. <웃음> 화살 패턴이요? 화살 패턴은 거리 조절만 하면은 화살 패턴은 안 나옵니다. 거리 조절만 잘 해주면 돼요. 왜 아냐고요? 아 고수님들께서 알려주셨거든요. 이건 제 실력이 아니에요. 고수님들이 많이 알려주셨습니다. 마법의 말이네 진짜. 그냥 좀 잘한다 싶으면 그냥 고수가 알려줬다고 하면 돼. 암튼 그럼 그냥 고인물이 알려줬다고 하면 돼. 아 잠깐만 나 음료 가져야겠다. 이거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. 아 미안하다. 어? 아 죽이면은 음료가 안 나오는구나 아 이거 몰랐네 왜 나쁜 생각이야 음료를 먹기 위해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아직 숙제를잘 못해가지고 음료가 안 나왔네요 어쩔 수없고 <웃음> 그래 내가 죽였다 <웃음> 그래 내가 죽였다 하지만 날 어떻게 할수 없지 이 다크소울의 사버 시스템의 한계다 <웃음> 있는데 펠님을 노래 잘 부르나요? 아뇨. 노래 잘못 불러요. 신은 모든 걸 주진 않아요. 그럴지도 모르죠. 노래랑 여친 빼고다 가졌다? 죽일 놈의 새끼들 아니니까 이거! 와... 야 너는 안 되겠다. 너는 너도 <웃음> 밴이야. 말 진짜 심하게 안 해? 손 넘네 진짜.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<웃음>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거? 아니 후원해도 내가 밴 때릴 거야. 내가 찾아서. 후원해도 정도가 있지. 금액이 높아도 하겠냐고? 에. 네. 뭔 소리야? 난 구독자도 밴하는 사람인데 <웃음> Yeah. 저번 내 방송 오래 못 봤네. 난 구독자도 벤 시켜요. 날 너무 모르네. 저는 하나 깜짝 놀랐던 게, 난 슬로우 모드를 걸어 놓은 이유가 도배하지 말라고 걸어 놓은 건데 구독자를 하는 순간 슬로우 모드에 영향이 안 가더라고요. 난 그거 안지 별로 안 됐거든요. 근데 구독하신 분들은 진짜 알아서 선 지키니까. 아 학생이에요. 그럼 구독하지 마세요. 소원도 하지 마세요.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그냥 보기만 해. 학생이면 그런. 그러... 아오! 와, 근데 맞았는데 안 아파. <웃음> 세상에. <웃음> 야, 역시 3회차인가? 음, <웃음> 대단한데? 야, 할만 나네, 3회차도.